소개해드릴 제품은 아메네모 플린버스트와 트로피컬 파라다이스 세제인데요. 아메네모 세탁 세제 용량은 모두 2.5로 양이 대용량으로 들어있어요. 아메네모는 1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생활용품 브랜드인데요. 미국 판매량 1위 베이킹소다로 만든 미국 아메네모 기술력의 계면활성제의 사종을 사용한 강력한 포뮬라로 적은 양으로도 흡류속 때를 꼼꼼하게 제거해준다니 기대가 된답니다. 그럼 뚜껑을 한번 열어볼까요? 아,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향이 은은하면서 향긋한 게 너무 좋네요. 따라 볼게요 좀 따라 보니까 색감이 파란 빛이 너무 예쁘네요 다음은 클린 버스트 세탁세제인데요 클린 버스트 세탁세제는 어떤지 한번 열어볼게요 클린 버스트 세탁세제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그럼 얼른 빨래하러 가볼까요? 먼저 트로피컬 파라다이스 세탁세제를 사용해 빨래를 해볼게요. 아메네머 클린버스트와 트로피컬 파라다이스 세탁세제는 드럼세탁기, 일반세탁기, 고효율 세탁기 등 구분없이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찬물에도 잘 녹는답니다. 아메네모 세탁세제는 세탁 후에도 섬유유연제 향이 오래 지속되어 따로 섬유유연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듯 하네요. 음, 향이 솔솔, 은은하니 너무 좋네요. 빨래 끝!